햇살은 우릴 위해 내리고 바람도 서로를 감싸게 했죠 우리 웃음 속에 계절은 오고 또 갔죠 바람에 흔들리는 머릿결 내게 불어오는 그대 향기 예쁜 두 눈도 웃음소리도 모두 다내 것이었죠 이런 사랑 이런 행복 쉽다 했었죠 이런 모습 이런 축복 내게 쉽게 올리 없죠 눈물조차 울음조차 닦지 못한 나 정말로 울면 내가 그댈 보내준 것 같아서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맘 앞에서 그대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댈 보낸적 없죠. 여전히 그대 나를 살게 하는 이유일 테니.